오오오 돌판이 따뜻해 어디야? 여기서 쩔로 찍은 거야 저기가 저쪽에. t 고른 다음에 계산해? 맛있겠다 응. 샐러드가 응. 맛있어 보이당 Vad är det där mot aerosolen? Så g vi hem på två, tre, fyra, fem är d e I didn't say anything. 공원에 먹을게 많은가 보다 저기도 있어 물좀 씌워먹었어 기러기인거 같은데 기러기인거 같은데 가까이 가봐 물거 같은데 그럴게야 저기 앞에도 간다 총설모 앉아맞네 오, 오. 저게 런도다이라고? 여기에 뭐한데 돼? 아. 오오 날아갔어 새물딱 그런건가 새물딱 비둘기도 먹어봐 완전 통통해 먹어봐 소개방 물고기들도 많이 사네 아니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였죠 음, 완전 크다음이 안에 산책로가 기가 막히겠다 더가아일 뭐어스아오우막 땅을 기댕는데 펠리칸이다 어떻게 시내 안에가 이렇게 하며 진짜 여기는 구경 같은 게수스처럼 갔다니까? 여긴 다시 와야겠다. 아, 여기구 아, 여기구나. 워룸인가 거기구나. 이렇게 워룸. 여기를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보내고 재하는 것 같은 게 하나 보다 한번 봐보자. 봐봐, 이쪽. 근데 비 많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네 여기도 단체 공항객들이 온것같아 여기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지응 음, 아, 앞이 앞뒤? 저기 <웃음> 저거잖아 방해보자 맞은 편에 강가 쪽에서 보이잖아 여기가 <목소리> 웨스트 미스 사원 뒤쪽 아니야? 저기? 저기 <목소리> <웃음> 그니까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치. <웃음> <웃음> 아 이것도 아. 주고 뭐 여기 신기한게 많어. 아기도 맞춰봐, 애주가 애주가요, 애주가 아, 애주가 안질것 아, 같은데. 아니 저는 별로 안 맞아요. <웃음> 자기 u 절 s s I don't buy it. Okay. Oh, so funny. I do i Yeah